현재 승훈은 플로어 타임 홈스쿨 에서 홈스쿨 감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로어 타임 코칭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홈스쿨 감각과의 다른 점은 아이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영상을 촬영하면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는 방식의 상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플로어 타임 기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플로어 타임 코칭은 이런 분께 추천 을 드립니다. 1. 플로어 타임을 아이에 맞게 적용하고 발달 놀이하고 싶으신 분 2.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이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싶으신 분 3. 아이가 새로운 사람, 낯선 장소를 어려워해서 센터 수업이 힘드신 분 4. 근처에 플로어 타임 센터가 없어 부모가 직접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 이러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플로어타임 온라인 코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코칭에 앞서서 준비 단계를 보다 철저히 합니다. 먼저 폐독사인 자폐아동을 위한 플로어타임 프로그램 책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플로어타임 기본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코칭이 가능해집니다. 초기 상담에는 미리 아동의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를 알수 있는 임상면접지와 아이와 양육자가 놀이한 15분 20분 길이의 동영상을 참고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의 특성에 대해 치료사와 부모가 공유하고 플로어 타임 코칭을 위해 어떠한 점이 변화될 수 있을지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이제 목표를 맞춰 보는 게 좋으니까 네. 이이플로타임 코칭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기대하는 바 네. 이런 걸좀 배우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다고 뭐 그런 게좀 있으실지 아... 뭐 아무래도 서서소까지 아직 좀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도 잘 방법을 몰라서 어, 승호가 어떤 말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줘서 조금 이렇게 더 이끌어 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놓치고 있는 건지 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음.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어. 저는, 저는 그냥 듣고만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음. 뭐 그런 반응, 리액션 뭐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어, 어요 어머니 근데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저희가 그냥 놀이를 하고 진행을 할 때보다 네. 막상 영상을 찍어서 보면은 어머니들이 깨닫게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음. 이런 걸 하려고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놓쳤구나 네. 이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음. 알게 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네 예.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께서는 네. 이거를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아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조금, 아 이렇게 아네 오늘은 이렇게 놀아줘야지 어, 이런 네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음. 생각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줄 네.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 신호를 먼저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아이가 언제 발달이 되고 상호작용이 올라가냐, 그걸 보면은, 아이가 음. 먼저 보내는 신호, 그걸 저희가 오픈한다 음. 고 그러거든요, 아이가. 오픈하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 때 네네. 상호작용도 잘 되고 그게 발달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해요. 플로어 타임 코칭에 앞서 아이의 개별화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파일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을 통해 정서적 기능 발달 단계, 감각 처리 능력, 시공간 처리 능력, 상호작용 방해 요인, 부모양육태도,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특성 및 가정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음. 이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아이가 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 특성에 음. 맞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고, 그 네. 각각의 영역별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네.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아이들마다 다 프로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시간을 어적 기능, 발달 능력, FEDL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1단계부터 이제 48개월 기준은 6단계까지 있는데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밑에가 탄탄해야 위에가 잘 올라가고 이런 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부터 네. 차근차근 잘 세워지면 6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1단계는 뭐냐면은 자기조절. 네. 우리 0에서 3개월 아이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국 응, 안에 응. 있다가 태어났어요. 응. 그 안에서는 네. 보이지 않았고 잘. 네. 그 다음에 흔들흔들 물에서처럼 출렁출렁거렸고 네. 촉각적으로 닿는 거는 이제 물 정도 그 양수 같은 느낌이었고 네. 네. 그랬는데 태어나자마자 다변한 거예요. 음. 흔들리는 게 갑자기 사라졌어. 안아서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은 음. 흔들어지지가 않아. 그것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음. 그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조금씩 보여. 음. 그리고 물만 닿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자꾸 스쳐. 아하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는 적응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0에서 3개월에. 음. 근데 이제 그때 잘 적응을 하면은 괜찮긴 한데 이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감각 처리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음. 그네를 찾으면서 흔들거리는 걸 찾는 아이도 있고 음. 자꾸 음. 촉각적으로 막 물에서 이렇게 하려는 아이들 음. 그리고 자꾸 촉각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과 관련된 부분은 감각적인 거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음. 감각적으로, 아, 뭔가 불편해. 뭔가 익숙치 않아. 아, 네. 여기 어디지?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음. 대한 관심은, 예를 들면, 뭐, 딸랑이 집면서 어, 여기 봐봐. 하면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죠. 뒤에는 뻥뻥 치면. 이렇게, 오지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자기조절이든 편안하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뭐가 들리는 거에 집중하고 이런다. 네. 이게 안 되면, 요게 힘들어지.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감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감각에서 접해봐야 된다. 음... 많이 접해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도 좀 쳐다보고 네. 누가 무슨 소리를 내도 저거 무슨 소리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음. 것들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오점이 채워지면 은 어떤 상황이든 이게 굉장히 잘 된다 음. 문제가 거의 없다 이러는 건데 지금 승호가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좀 조절이 되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갖고 조금씩 관찰하고 음. 이런 음. 것들이 나타나곤 있는데 사실 더 많이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저런 상황이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든 잘 되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발달이 되면서 네. 4단계의 조금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음...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요거를 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5, 6단계도 서서히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 생각해보면 5, 6단계를 일부러 지금 애쓸 필요가 아... 뭐, 얘는 왜 질문 대답을 안 하지? 아. 라든가? 어, 상상놀이 이렇게 인형 왜안 갖고 놀지? 이런 거에 애를 쓸 시간에 1, 아... 2, 3단계를 주력하면서 4단계를 계속 시도를. 하는 아,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 그지? 아... 네네네. 아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다 했잖아. 요 음,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뒤죽박죽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가 왜안 되지?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네. 저희 아이는 상상놀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해요 막 이래요 음... 근데 그거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신기하게 1, 2, 3, 4단계가 채워지면 아이들이 5단계를 하기 시작해요 아 자연적으로 정상 발달한 아동도 요게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를 하거든요 아 계속 관찰을 하고 지켜보면서 응. 그래서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놀이 경험과 그 수준에 맞는 걸 계속하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요약을 해서 나타나 있는 건데 아... 양육자 태도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리고 네. 이거는 정서적으로 방해하는 요인 같은 거고 음...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그 단계 있죠? 플롯하에서 말한 단계가 아직 사회성 단계가 낮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더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시간 공간적 처리 음. 이것도 조금 경험적으로 쌓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음. 비해서 언어는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 아, 더 하자. 지지를 해주고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놀이를 하려기 때문에 그 놀이를 따라가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놀이를 이거 해볼까 저러해볼까 이렇게 막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음. 아이 놀이를 인정하고 단순하더라도 그렇게 네. 한번 접근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감각 수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래서 정돈되고 익숙한 환경에서 해 주시고 음. 청각적으로 도좀 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간 처리 향상을 위해서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경험을 먼저 좀 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가 분리되었다는 걸 인지하고 네. 나의 신체를 활용해서 감각을 익혀보고 공간에서의 나의 신체를 움직이는 경험을 한다. 플로어 타임 온라인 코칭은 양육자가 준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가정에서 장시간 플로어 타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이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게 됩니다. 50분이라는 긴 상담 시간 동안 코칭이 이루어지므로 보다심도 있고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와 놀이한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 보면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육 태도가 변화하는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승호의 가정에도 플로어 타임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코칭을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호의 4개월차 홈스쿨 감각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